그치. 나이가 혹시... ㅎㅎ 이게 는게 꼰대네요. 아 그래요? 아오다웃유가 꼰대인가? 혹시 몇 살... 이제. 저보다 어리신 거 같은데... 장사님이시고 오스김 브이로그 어서 합계 This is HKNUK 어떤 바디 체크부터 찍고 몸무게 재고 <웃음> 여기 식단이 빡세니까 벌킹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기 전에 도시락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총 3개 만들어야 돼요. <웃음> 오늘 어, 네. 아아 아아 이 아이고 오늘이 제 인턴 첫날입니다 긴장이 되네요 아소트핏지렸다 아아 자 처음으로 회사생활 해보러 갑니다잉 데 너무 늦었는데 그래 큰일 났는데? 나만 양복 입은 것 같아 프로틴 한국 지사로 입사하게 된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딱 20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의 저와 이 프로틴 쉐이커의 2년이 시작됐죠. 남의 빨래를 빨아주면서 모은 돈으로 프로틴과 BC a A 이런 알약 같은 거. 먹으면서 지내다가 어찌어찌 이렇게 마이프로틴과 일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20년만에 이렇게 와서 일하게 되는데 굉장히 뜻깊습니다. 아, 이렇게 넥타이까지 메고 양복까지 입고 오셨는데 나이 네, 그... 네... 멋있게 보겠습니다. 네저 한국에서는 이렇게 입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는 양복을 입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안경은 뭐죠? 그 안경도 포인트인가요? <웃음> 굉장히 패션을 신경 많이 쓰세요. 아, 아니야 되게 멋있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네. <웃음> <웃음> 우리 한국에서... <웃음> <웃음 우리 한국에서는 <웃음> 이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강국, 유진수 아세요? 유진수요? 네. 유진수 알죠? 알죠? 네, 당연히 알죠. 깜짝 놀랐네. 하이포이 <웃음> 꼭 들으시고. 네. 뭐, 아니면 마이크로틴으로 어떻게? 웨이팅 한번 받아요. 웨이팅. 받아, 받아, 받아. 센스를 전치는. 아, 네. 마, 마, 마 주세요. 마. 마. 마. 이. 이새끼가 오, 오. 좋다. 플. 그... 플. 그... 부였네 이거 로롱 상사님 <웃음> 네. 뭐 해야 됩니까? 인플루언서 서칭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요? 네. 인플루언서 어떤 요 마이프로틴에 영입하고 싶은 인플루언서 서칭부터 있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잘 해봤는데 일단, 일단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글이시고 어, 그래서 MG세대를 타겟할수 있고 유연하신, 요가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좀 헬스는 좀 굉장히 약간 딱딱하고 수축 이런 느낌이 이완 쪽으로 베이글이라서 요새 MG세대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웃음> 베이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단 미인이시고 헬스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헬스 인징샷 같은 게좀 많습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리쉬하고 청순함하고 계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뉴 진스 보시면 하이보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아아 아, 아, 아. 너무 맞죠 하이보이 아, 모르시는 수 있어요 영국이셔가지고 회사인데. 아 근데 이거 영입,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진수를 꼭 붙잡아야. 근데 진짜 이거 붙잡으면 제가 매출 두배뛸수있수 있어요. 네. 선정 기준이 뭐예요? 네. 다 여성분. 남성분 없었나요? 이, 저 <웃음> 남성 팬들은 <웃음> 마이프로틴이 충분히 독점했다고 생각하고 여성 팬분들을 해야 되는데. 열 분만 더 남성분도 좀 찾아주세요. 아, 안 좋을 텐데. <웃음> 아, 지금 네, 점심 시간입니다. 밥, 아보카도, 양배추, 엔 앤샘 수고하 친구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식당 먹으려면 무조건 아웃테스트가 돼야 될것 같아요 늘전늘 왕따 왕타. 저는 왕따를 지향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 그렇게 살았지만 전늘내내안 세상을 왕따 시키고 있는 거다 세상을 왕따 시키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이런 국밥 왕따들이요 너희들이 성공한 사람이 사는 거야. 진짜 왕따들이 다 성공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 누구야? 정기자 장차. 존기자. 정 l o n Musk. e l o 도 그렇고. 애플파이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잡스 그렇고. 빌게 l 아, 다 왕따였어요. 여러분 왕따 되십시오. 아아아 아. 너무 아, 맞지 아, 아. 나이. 제가 다 오늘 커피를 제가 신입사원이 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아 그런 거 여기서도 합니까? 하죠. 영국에서도? 그럼요. 아, 역시 <웃음> 꼰대문화는 어디 든다 있군요. 나이. 나이가 혹시. 아, 있는 게 꼰대예요. 아, 그래요? 아오다이유가 꼰댄가? 네. 혹시 몇살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상사님이시고 선배님은 어떤 아, 아이스크림 아아 아. 아, 모카 프라푸치노 네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 것 같습니다 맞죠네아젊어셔 보이셔요 선배님이시죠 모카 프라, 프라푸치노요 영국은 발음 어떻게 하죠 모카 프라푸치노 오케이. 혹시 뭐 우리 선, 선배님, 뭐 커피 제가 오늘 신이 들어서 한잔 한, 한 쏘고, 쏘고 싶어가지고 발음 어떻게하죠옷 나왔대, 옷 나왔대, 잡 초콜렛. 죄송한데,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요죄송죄송죄송 프레치 라떼여 가든 뭐 진짜 원 뭐. 그냥 날라야죠 맞죠? 네, 이 빨대 역시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준비해온 킹리 근데 지금 근무시간이잖아요 근데요 근데 회사를 안 다녀봤지만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런 식단을 준비해 오려면 진짜 일찍 일어나야 돼 일어난다 한들 뭔가 회의나 이런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런 거못 먹으면 막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 나도 지금 식단을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저가 커피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냄물 같은 가줘 가지고 먹는 거야. 네. We're going to ask you what your favorite my protein product is mm -hmm. and we're g o i n So many different locales, so it's good to get to know different people and just... My favorite product is probably the orange peanut bar. Um, really tasty. Um, and I'm looking forward to, yeah, just getting to know lots of different people. And my favorite MyProtein uh, stuff uh, is actually pre-workout. Especially, I like Eddie's edition, you know, uh, when I take it. It's good to go. So you're just going to shout them out. Shout them out. <laughs> yeah. My protein. Correct. My, My vegan. Yes. My this. Yeah. Correct. o okay, moving on to our product categories. You guys have probably tried some of them. These are our main areas. We've got our core range. We've got our pro range. Our bar s f food and snacks. vegan, vitamins and o b v i o l y our clothing, so those are the main areas that we work on within the f a s h f r e e season. A month. A month? Yeah. Really? Yeah. So you're going to be in the office for a month? Uh, e yeah. <laughs> Any collab? Yeah, <laughs> and then we're going to do uh, r our c k o u g b y Yeah, nice. Well, enjoy. Looking Thank very you. smart anyway, so Thank enjoy you. the rest of your trip. <laughs> 여행을 하고 세일 중 기간이라서 너무 바쁘시구나 고갑습니다 일단 의상 좀 갈아입고 일단 의상 좀 갈아입고 아. 오세카 옷을 갈아입으니 기분이 은좋 은카, 은카, 은카, 은카, 은카, 은카, 은카, 은 b 은카, 은카, 은카, 은카, 은카, 은카, 은카, 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세번째 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마지막 끼니 Oatmeal and 단단백. a Eggs A lot of eggs Like 14 over t 14 over t 14 o v e to Seven Saucy, Seven s a u Seven s a u 어.. 영국에서 가장 이제 그래도 저랑 친밀한 관계있는 마이프로틴 에서 이제 응. 가서 한번 측정 생활 해보고 싶다 했는데 저는 항상 뭔가 누군 밑에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I'm born as a l e a you n 예의를 차리겠다 라고 양복을 입었는데 와 진짜 양복 아니 원래 영국이 신생 아니에요? 아니 봐봐 Manors t make m a n 이거 어디서 나온다 이게? 영국에서 나왔어요 영국 스타 조용히 해라 맞죠아 그래서 양복을 입었네 진짜 문밖 나가고 마이프로틴까지 가는 그 길과 끝나고 집에 오는 그 길까지 양복입 t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little b i 오 o 오 a 킹스 t 인어 e b i 충 o 이었 l 니다 문화 충격이었 o 요원 l 한국 가면 다양 i 입고 이렇게 i t 하게 e b i 아 o 저는 진 i t t l e bit of a 진짜 t t l e b i 다 of a little bit of a l 왔단 말이 e bit of a little b 맨 내가 생각나, 내머릿속 e 영국 생각나, a 럼 영국 가. e i a i a 나 태국 생각나? 나 태국 가 영국을 시작으로 막 다른 나라 가보는 거였는데 태국 가고 싶어 사실 왜냐면 태국이 진짜 사람들이 친절해 t h e y r so kind 벗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럼 진짜 내가 아니 내가 태국 구위를 뭐라 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데서 한달만있어면 몸이 진짜 조진됐지 Hey look at me right now look at me look at my body right now <웃음> 비웃으세요 손가락 찬 하세요 나중에 딱한달되니 손가락 붙잡고 바로 무너뜨려 바로 아앙 바로 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거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어앙앙앙앙 o 앙앙앙앙앙앙 o 앙앙앙앙 o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강돌이 반 갈축해 놨으니까. 저 like 아보카도. 아보카도 반 잘라서 알죠? 뜨는 거 봤지? 훔치고 이 셔를 넣이잖아요이 예, 약간 이거예요. 무궁화 꽃이피었습니다 이거. 저는 늘 항상 무궁화 꽃이 피어 있으면 합니다. 와이 잡아줘!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진짜 많죠. 훈련된 프로페셔널 스테이터가 아닌 이상 컨디셔닝 하겠어요? 운동 하겠어요? 나 같은 짐승을 만나봤겠냐고 No! 만나자마자 그냥 머리 잡히고 Hey, what are you doing? If? Hey, what are you doing? I mean, HK in Korea, okay? 뭐 okay. 에리얼? You're my 후배, you know, bodybuilding 지금 온다면서 Welcome to bodybuilding, you know, I'm succeed, you know 이 계란을 마지막으로 오늘 브이로그 끝내겠습니다 도록하 4개를 먹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 드시지 마세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진짜 홀스킹이 흉모앤프루프 하는 거 자체를 구경하십시오 진짜 진짜 동기부여 진짜 모티베이션 맥시멈 스 맥시멈 에피센스 그리고 너 죽어